하늘나라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 범상재님에게 벌을 받는다네 그 벌은 7월 7석 단 하루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벌.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7월 7석은 아 나는 진녀의 모습을 보며 번뜩이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로 은하수를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것이었다네. <목소리> 저 직녀를 만나요 이렇게 견우와 직녀는 7월 7일 단 하루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네